안녕하세요. 돈파는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요즘 은행이든 보험이든 가리지 않고 금리가 높은 상품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만기가 되는 연금보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아셔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가입해 있는 연금보험 상품들도 무척 다양합니다. 예컨대 IMF 이전에 2000년도 이전에 가입한 고금리 확정연금도 있고 또그 이후에 가입한 변동금리 상품도 있고 변동금리 가운데에서도 최저 보증율이 이 높은 상품도 있고 또 그저 그런 상품도 있습니다. 자 해당 보험 상품에 따라서 물론 어떻게 하느냐는 다 다르겠지만 오늘은 일반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금리가 높은 상품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만기가 되는 연금보험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크게 두 가지 질문이죠 해약해서 일시금으로 받아서 고금리로 갈아탈까 요즘 5.7%를 준다는 일시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저축성 보험도 있고 또한 시중 은행 이 금융을 가릴 끝없이 6% 심지어 7% 예금 금리를 적용한다는 상품들도 계속 있으니까 차라리 지금 만기된 연금보험을 일시금으로 찾아서 저축보험이든 은행예금이든 고금리로 굴리는 것이 어떨까요? 이런 질문이죠. 그 다음에 반대로 그냥 평생동안 종신연금으로 받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자, 질문을 주신 분의 사례인데요. 61세 주부인데 10년 전에 일시납으로 가입한 우체국연금보험입니다. 그때 5천만 원 일시납으로 가입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 가입한 그 상품은 최저 보증금리가 3%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연금이 지급 개시된 이후에도 최저 보증금리가 3%. 자,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랐죠. 그런데 금리가 많이 오른 것이 평생 갈까요? 그렇지 않겠죠. 대체로 몇년 지나면 지금과 같은 고금리는 많이 떨어지겠죠? 어느 정도 떨어질지 알수 없으나 자, 그것을 감안하면 이분이 가입했던 최저 보증 3%는 제가 생각할 때 경쟁력이 있다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6,300만 원이 된 거예요 이 6,300만 원을 20년 동안 평생은 아니고 20년 동안 연금으로 받는다고 하면 매달 30만 원 가까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갈등이 생긴 거죠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금리로 갈아탈까? 예컨대 6,300만 원을 인출해서, 인출해서 5.7% 저축보험으로 갈아탈까? 아니면 예금에 가입할까? 그래서 불려볼까? 이런 고민이 하나 있는 거고 아니다, 종신연금으로 계속 받을까?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이분의 경우는 종신연금이 아니라 20년 동안 매달 30만 원 받는 조건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백화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백화점 가면 계절마다 예쁜 옷돌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죠 예쁜 옷 천지입니다 그런데 옷 하나 살까 해서 백화점에 갔는데 고르고 고르다가 결국 빈손으로 돌아오는 경우 가끔 있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예쁜 옷들이 천지라도 정작 나한테 맞는 옷은 없더라라는 겁니다 금융상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금융상품들이 있죠. 지금 이분의 경우에도 연금상품을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의 나의 재정형편과그 상품을 가입한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개개인별로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다 다르다라는 거죠. 자, 이분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노후연금이 부족한가 넉넉한가 기준으로 생각하면 판단을 하시기에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이 상품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겠죠. 제가 이 상품을 구체적으로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분의 말씀을 토대로 개갈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고요. 현재 가입하고 있다는 일시납 우체국 연금은 일단 비가 세죠. 10년이니까 그 다음에 앞으로 20년 동안 최저보정연 보증 3%가 보증되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 30만원 정도 수령이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만약에 이분이 고금리로 갈아탈까 할때 5.7% 저축성 보험이 최근에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은 만기가 5년짜리입니다. 당연히 비과세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5.7%를 5년 이후에 찾을 때 실제 세금을 떼고 실제 금리는 5%가 약간 되지 않는 금리 수준이다. 자, 이것 이해하시고 자 그런데 이분이 5.7% 저축성 보험에 가입해서 만기가 5년 지나서 그때 만약 그 돈으로 그 돈으로 연금에 가입하려고 하면 일시납 연금에 가입하려고 하면 앞서 이분이 지금 가입했던 우체국 연금 보험처럼 최저 보증이 연 3%가 안 되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년 뒤에는 지금보다 금리가 대체로 떨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죠. 자 이제 반대로 이분이 6,300만 원을 인출해서 지금 현재 우체국임금을 일시금으로 인출해서 고금리 예금으로 갈아타는 것은 어떨까? 자 이때 고금리 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만기가 고작 1년 2년 짜리죠. 당연히 비가세 혜택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1년 2년 고금리 혜택을 누리고 그때 그 돈을 다시 연금으로 가입하려고 하면 일시금 연금으로 가입하려고 하면 앞에 사례와 마찬가지로 아마 우체국 연금에서 20년 동안 연 3% 최저 보증금리로 적용한다는 같은 조건으로 가입하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또한 5.7% 저축성 보험이든 고금리 예금이든 이게 비과세 혜택이 없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생기죠 금융소득이 생기면 다른 금융소득이 있고 없고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걸릴 수도 있고 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등의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고 이런 등등의 조건들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분의 구체적인 행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에 사시는 분인데 아파트 값이 한 5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남편분은 월 소득이 230만 원인데 일하지 않습니다. 근로 소득이 230만 원 정도인데 국민연금이 한 170만 원 나오고, 그 다음에 개인연금이 30만 원, 그 다음에 월세 소득, 월세 소득이 조그만 상가가 있는데 월세 소득이 3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월 생활비는 25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월 소득이 230만 원에 월 생활비가 250만 원이니까 20만 원 정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20만 원 정도 부족한 돈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일부 목돈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연금만 생각하면 현재 우체국 연금을 월 30만 원 받으면, 그죠? 월 생활비는 끝. 해결되죠? 30만 원 받으면 모자라는 20만 원을 연금으로 다 충족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목돈도 2억 3억 정도 있다고 합니다. 괜찮고 있죠? 괜찮게 있죠. 그런데 노후에는 일정에게 목돈이 필요합니다. 그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또 주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연금을 활용할 수 있죠. 자, 이 부분까지 설명 들으신 분은 짐작을 하실 수 있겠지만 바로 주택 연금이 관건입니다. 자, 주택 연금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분이 지금 우체국 연금, 연금을 연금 연금으로 받으면 그나마 연금 기준에서는 생활비와 업비 서대집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빡빡하죠. 그래서 관건은 주택연금입니다. 예 근데 주택연금을 가입해서 주택연금을 수령하면 노후연금은 주택연금만큼 늘어나니까 노후연금은 넉넉해지고 반대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노후연금은 빠듯해지죠. 그래서 적용해 보면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제 생각에 우체국 연금을 일시납으로 수령한 다음에 고금리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라고 추천을 해 드렸고 자그 조건은 주택연금을 가입한다면 왜노 연금이 노 연금이 넉넉해지니까 그리고 또2억 내지 3억의 목돈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우체국 연금을 일시납으로 받아서 고금리로 활용하지 말고 그냥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겠다고 라 말씀드렸죠. 자그 이유는 앞서 공부해 본 것처럼 지금 현재 고금리가 몇년 뒤에는 금리가 지금의 고금리가 아니라 크게 떨어질 수도 있고 자 그랬을 때 지금 우체국 이분이 가입하고 있는 우체국 연금보험에서 최저 보증금리로 적용하고 있는. 3% 이것보다 더 좋은 조건의 연금 상품을 찾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이렇게 만기가 된 연금보험 요즘 금리가 높은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차라리 일시금으로 찾아서 고금리로 갈아타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그냥 종신연금 이분의 경우는 20년 연금이지만 연금으로 받는 것이 좋을까? 라는 사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요. 노후생활도, 노후의 재정관리에 관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에서 돈파는 가게나 바인투자자문 검색하셔서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